탑승 하신 여러분 웰컴 웰컴 저희 스릴라이드는 3분 16초 동안 시속1 2 6 k m 로 자비 없이 달릴 예정 슉! 오직 스릴만을 위한 강도와 각도로 달립니다 스릴라이드 금지사항 첫번째 운행 중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무리 배고파도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 안, 안 돼, 안 돼요 세, 세 번째 휴대폰은 절대 금지 급한 전화도 뒤로 미루기 셀카도 금지 마지막으로 몸에 지닌 귀중품은 따로 빼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잘 보관해드릴게요 걱정은 너어너넣 너도 너도. 너도.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포토타임 잊지 말고 포즈! 아 맞다! 우리 스릴라이드는 운행 중 물이 튀길 수도 있어요 젖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제 출발 준비! 안전바 검사합니다 하나! 오케이! 오케이. 둘! 오케이! 셋! 오케이. 오케이! 완료! 떠나기 전에 저희한테도 귀여운 손인사! 컴온! 컴, 컴 n 쓰릭 시리 쓰시 시리, 시리, 시리 레 출발합니다 슈 뚜뚜루 뚜뚜루